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요, 바로, 인포그래픽 아이디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임신에 관련한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여러 가지 만들어 보게 되었었는데요, 여러 가지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일부러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 하나만을 가지고 그래프를 표현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간단한 도형과 아이콘들을 활용해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을 4가지 이상 설명할 수도 있겠죠 또한 간단한 도형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내가 표현해 주고 싶은 그런 설명을 해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런 인포그래픽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이런 이미지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이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g e t i m a g e b 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얻어 보려고 해요 이 이미지 사이트는 고품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일단 무료 이미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신 뒤에 왼쪽 상단에 있는 무료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하루에 3컷씩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주실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을 보시면은 프리미엄 무료 이미지가 하루에 한 컷씩 무료 이기도 합니다 요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들어가시면 무료 이미지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이콘을 검색해 볼게요 여기에 5만여 컷 무료 이미지 검색하기를 눌러 줄 거고요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이 이미지를 선택해 볼게요 이 이미지를 선택한 뒤에 PPT용 PNG로 무료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30일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이미지를 삽입해 볼게요 상단 메뉴 삽입 그림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예쁜 이 이미지를 활용해 볼 건데요 여기에 있는 다양한 인포그래픽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 볼 인포그래픽 형태는요 바로 여기에 이미지를 집어넣고 표현하는 형태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미지와 도형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크기를 작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도형을 삽입할건데요 삽입 도형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선택해줄게요 그리고 이미지 아래쪽에 약간만 크게 삽입해줄거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채우기 색상을 저는 미리 수출해둔 색상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 내용 입력 해줄 거고요 글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눔스퀘어 라운드체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도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 줄게요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미지를 넣어봤는데요 이것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복사만 해주면 되는데요 너무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Ctrl D라고 하는 복제 단축키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통 누르면 오른쪽 하단으로 똑같은 개체가 생기는데요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톡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컨트롤 D를 두 번만 눌러주면 똑같은 간격으로 개체가 복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런 방식으로 개수를 하나하나 늘려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 개체에서 이미지만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이 이미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그림 바꾸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파일에서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타 다른 이미지를 삽입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비슷한 비율의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삽입을 눌러주시면 똑같은 자리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 바꾸기 똑같이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죠 어떤가요? 이렇게 이미지를 활용해서 인포그래픽 만들기 정말 쉬울 것 같지 않나요? 또한 만약에 오피스 365나 오피스 2019 설치형 버전을 활용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이콘 기능을 활용해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돼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상단에 삽입으로 가시면 여기에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다양한 아이콘들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 하나를 선택해서 삽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콘이 하나가 들어가 되겠죠 그러면 아이콘이 삽입이 되는데요 이것을 크게 키워서 색상을 바꿔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래픽 서식 지정 색상을 살짝 회색 그리고 아래쪽에 텍스트 상자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후에는 오른쪽에 똑같은 아이콘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다 선택하신 뒤에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똑같은 수평으로 복사가 됩니다 이후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시고요 색상만 조금 튀게 만약에 이 비율이 작게 변환한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그냥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삽입 도형 여기 있는 선 중에서 화살표 선이 있어요 이것을 아래쪽으로 그리고 선의 너비를 굵게 색상을 또 같은 색으로 이후에는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서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방식으로 인포그래픽 만들기 정말 쉬울 것 같지 않나요? 그냥 도형과 그리고 아이콘만 넣는 것보다는 그것에 관련한 이미지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세련되게 인포그래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인포그래픽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스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마세요 그럼 안녕